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이걸 식을 세우면 y는 ax 플러스 b잖아요 근데 함수값은 여기 x에 어떤 수를 대입했을 때 y의 값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함수는 이런 식인데 x에 어떤 한 개의 숫자를 대입하면 y도 한 개로 정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x제편인데 x제편은 y가 0일 때 x의 값이에요 여기가 y절편인데 y절편은 x가 0일 때 y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두 값을 알면은 그걸 연장시켜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또한 점과 기울기, 그러니까 a, 그러니까 즉 이건 변화량이 될수도 있고 어 기울기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x가 얼마 커질 때 y도 얼마 커진다 이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저거랑 한 점, y절편을 알려주면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b가 y절편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y는 ax 플 b라는 식에서 a의 변화량이 0보다 작으면 이게 아래쪽으로 향하는 그래프가 되고 a가 0보다 크면 이거와 같이 위로 향하는 그래프가 돼요. 근데 여기서 b가 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y절편이 0보다 크면 여기에 y절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b가 0보다 작게 되면 이 그래프, 어, 와이드펜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어요 음, 조금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자 음, 그럼 평행이란 말도 있고, 일치라는 것도 있는데 평행은 어떤 경우에 평행인거고, 어떤 경우에 일인거예요음 어떤 그래프가 있어요 음. 근데 그 그래프와 이런 식이라고 하면 평행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행한다고 하면 이거는 변화율은 같아요 외드편이 네, 다른 거예요. 이두 개의 그래프 중에서 어떤 기울기를 알게 되고 그거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면 그래프를 두개다알수 있어요. 얘가 평행하다는 조건을 해서 그런 거죠? 네. 어 근데 여기에 문제들을 보면 도형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아, 네. 네, 그럴 때 많이 쓰이는데 그럴 때는 이 주간에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변화율이 같다고 했으니까 4랑 마이너스 a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음, y는 4x 플러스 4라는 식과 y는 4x 빼기 b라는 식에서 각각의 y, x절편을 구하면